안녕하세요. 오늘요, 이거 도라지 나물을할 거예요. 근데, 이 도라지는 수제 도라지예요. 얘 내가 그 흙도라지 농사진 거를, 어, 저기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까가지고, 이거 내가 칼로 다 이렇게 짜겠어요. 큰거 이렇게 짜게 서 먹기 좋게 다 짜겠는데, 요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나물를 할게요. 소금, 소금 조금 넣고, 참치한 방울만. 그래서 이게 여기다 데치면은 쓴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막 이게 산거는 도라지가 하얀데 펴백이가지고 이거는 누리끼리 하잖아요 너무 폭 삶으지 말고 요 약간 데치는 식으로 해야지 아삭아삭해요 마늘 깨. 소금 참기름 연두는 콩에서 추출한기 때문에 몸이 나쁘지 않아요. 연두 넣어주면 확실해요더 맛이 좋아요. 연두 한숨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치면은 기름에 볶은 것보다 훨씬 담백하고 깔끔하고 느끼하지 않아요. 이렇게 도라지 도라지는 볶지 그, 으 말고 이렇게 묻혀보세요. 깔끔하고요. 개운해요. 그리고 명절에는 너무 기름진 음식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물 요, 좀, 정도는 묻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음, 깔끔하고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